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혹시 저번 달, 저저번 달쯤에 코스모스 악기에서 올라왔던 영상 중에 손손손 손, 손, 발 이렇게 연주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손손 손, 손, 발 그리고 손손 발손 이런 것들을 그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손손손 발이 패턴이 참 유용한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그냥 손손손 손, 손 발만 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그 패턴 하나를 두 가지 손의 순서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것을 이제 스티킹을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손손손 발을 R L L 발로 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른손 왼손을 자유롭게 한번 변화해 보시는 거. 이번엔 왼손 R L L을 L L을 작게 치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것을 고스트 노트라고 부르죠. R L L 킥. R L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간격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조심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짜까따뚜 알렐레킥 따까따뚜 짜까따뚜 알렐레킥으로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메트로놈 우리 저 롤랜드 모듈 TD07 모듈에는 메트로놈 다 있는 거 아시죠? 그 메트로놈을 꼭 16분음표로 틀고 띠또또또또로 트는 거 설정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또 코스모스 악기의 메트로놈 설명 페이지를 제가 또 아주 자세하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RRLKICK 아까는 RLLKICK이고요 지금은 RRLKICK입니다 느리게 해 볼게요 시작! 네, 이런 식으로 RRLKICK을 또 RR을 작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RRLKICK, RRLKICK 느낌이 되겠죠? 자 그럼 RLL킥과 RRL킥을 두 번씩 해 볼게요 시작자 그럼 이 패턴을 조금 빨리 치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두 패턴이 사실은 손손손 발이기 때문에 발이 되게 편해요 왜냐면 발은 하나 둘셋 네번째만 계속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스티킹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재미난 소리가 난다는 거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RLL킥과 RRL킥을 이제 자유롭게 연주해 볼게요 근데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두배더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 배로도 한번 치면 소리가 굉장히 빠른 소리를 되게 고생하지 않고 낼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쳤지만 굉장히 화려한 소리를 손을 엄청 빨리 움직이기보다한 번만 더블 스트로크 아랄레 킥, 아랄레 킥을 넣음으로써 굉장히 편안하게 빠른 소리를 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유용한 패턴이니까 연습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